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경찰과 도둑 컨텐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컨셉은 로블록스에도 굉장히 유행 중인 도어즈 경찰과 도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죄수구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찰, MBC. 불이 깜빡거리면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러시. 개개개개개개개 <웃음> <웃음> 소리가 들려오면은 쫓아오는 피규어. 어 어니지? 어, 걷는 가벼라고? 소리가 나면은 무서운 속도로 어, 어, 쫓아오다 안녕하세요. <웃음> 자 오늘 경찰도도 게임 룰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 안에 감옥이고요. 감옥 자이 감옥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탈출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 이 다이아몬드 블록이 있기 때문에 탈출을 못해요. 그래서 곡게임으로 파서 탈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20분 안에 도둑들이 이 감옥을 탈출하면 승리고 괴물 경찰들은 20분 동안 저희를 갇히게 하면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게임 시작해볼까요? 시무시한 절대 탈출할 수 없는 도어즈 감옥 오늘 탈 해보자. 아 뭔데? 아 누가 꽃이? 아 설마 누가 꽃이게 이럴 셈은 아니겠지? 예쁜 아아 걸로 꾸며가지고 두개 어, 괴물들을 다 꼬셔가지고 미인계 할라는 거잖아. 아, 쉽게 털어갈려고. 음, 근데 시간이 아, 없어. 아그할 리가 없잖아요. 맞자. 아 얘들 앞에 있다고 내가 한번 꼬셔볼게. 야, m 아 야, 꽃을 주잖아. <웃음> 어! 나갔다. 야개물들이 <웃음> 굉장히 화가 났잖아. 뭐가 시는 거예요? 탈출해야지. 흙을 파서 이 감옥 밖으로 나가자. 아, 나좀 그만 파 쓰면 좋겠어. 아. 어. 어. 어. 어, 잘 아, 들었어. 피규어는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아니면 안 돼. 음. 어, 어. 아, 개미들이 날 쫓아오고 있어. 나도 안 돼! 들도안 돼! 나야지 오, 나도 안 돼! 다도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야, 맨날 큰일 난거 같아. 3분이나 지냈는데 문이고 한 번도 못 나가 봤어. 여기 쌓았어쌓았어여기나계 그 피겨가 너 따라가고 있어. 어차피 눈안 보여, 이제. 내가 안 보이지? 응? 안 보이지. 오, 세네어 야, 좀 위에서 애들이 괴물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제? MBC가 왜 화살했어? 아, 난 모르겠어. 막을 <웃음> 수가 없어. 아. 그니까 여기 나무 있더라. 이걸 그냥 버튼만으로 나감드잖아. <웃음> 나 간다. 이 멍청이들아. 이개물들아나 아, 나간다. 어? 어, 로시다. 로시. 러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뒤에 뒤에. 괜찮아. 나 아직 못 나갔어. 너 거기서 좀 시선님 끌고 있어. 알았어. 우리가 파밍 좀 할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와, 들어와. 이제 남좀 컸어. 아무렇게 해야지 루 너는 거기서 시선을 끌고 있어? 아니야, 나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응. 나갈 수 있어? 당연하지 너무 믿어 이 물들아 지금 끌것 같아 응? 좋아요 러시랑 피자가 안 보여 <웃음> 왜 왜? 아니 그렇게 무서운 녀석들이 너한테 가, 타, 찾아갔단 말이야? <웃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웃음> 정도라고? 음. 음. 음. 아니, 그, 음. 음. 아니 피규가나 음. 어디 쫑으리면서 <웃음> 갑자기 고개 90도로 숙이고 와가지고 야 근데 우리 좀 서둘러야 돼 9번밖에 안 남았어 내가 테마 만들고 올라갈 거거든 바로? 자 너네들 칼을 만들고 한 명을 썰자 세명에서 때리면 못 잡겠어? 어? 음. 어? 좋아 파워 물리치면 안 돼? 일로 오고 있 누가 오고 있어 이쪽으로? 아우 파워 누가 들어오고 있다고? 나 너무 무서워 아무도 안 하는 거 같은데? 여매나? 아니야. 아니, 근데 아까부터 한 명이 안 보여. 탈출에 있어, 니네? 밖에야? 어, 나는 밖이야 나도 밖이긴 한데. 괴물이 다 여우인 쪽으로 간거 같아. 어, 너무 조용하긴 해. 어디야? 나 감옥 뒤에 있어. 감옥 뒤로 와. 감옥 뒤라고? 나좀 뭔데? 여루루 감옥 뒤로 와. 아니, 여루는 줄 알았는데 여루루 조금이었네. 뭔데 저거? 야, 야, 대체 MC 감옥 뒤로 와. 감옥 뒤에 그 공간이 있어. 감옥 엠시 엠브시. 브로로. 감옥 앞으로 와. 내가 꺼내. 철권 아 받아. 고마워. 아 나와 나와 나와. 나 갈게. 저기 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받아 받아 받아. 이게 제네리 죽이면 템이 나온댔어. 한 마리를 유인해서 잡자. 그러면 탱커였고. 제일 마, 제일 만만한 피규어가 좀 만만해 보이거든. 피규어로 잡을까? 어? 야! 다 같이 오고 있어! 뭐야 도망쳐! <웃음> 여 미녀상 청사가! 미녀상 청사? <웃음> 아 잠깐만 너무 야, 네? 아 네? 아야 미안하다 버게 그냥! 아파! <웃음> 아니 우 <우린> 하나잖아! 얘들아! 도안찍여벤라 여벤아! 나는 너를 위해서 앞에 나가서 칼질을 휘들었는데 미안, 자 이제 나가볼까? 나 곡괭이 하나 더 줄게.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감옥 앞. 어디야? 비교가 있어. 아 얘네 왜 이렇게 아파? 어얘 너무 아파. 세대만치니까 죽어대. 아 잠깐만요.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MBC랑 러시가 도착 와. 나는 이겨 갔. 그냥 나, 나, 나, 나, 나, 나, 어? 나 그냥 나나나나나오나 어? 그냥 나 그냥 나갈게 미안해 얘들아너네들 버리고 그냥 나가도록 할게 진짜 미안. 나만 아니었어? 나는 나만이라도 살아야지. 너 어디 있어? 너 정말 이기적이다. 미안해. 나 사실 배신으로 감옥 들어왔거든. 아 진짜? 그런 거왔았어 하겠지 너가. 아나 기억이 없네. 나, 나 너무 무서워 어, 미안. 뭐, 너가 우리 배신했다아 <웃음> 너, <웃음> 너들왜안 나오는데? 얘는 <웃음> 우리 아니야. 갇혀 있어? 나는 너를 이용해서 나갈 거야. <웃음> <웃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미아야 <웃음> <웃음> 아 미안해 널 죽이고 <웃음> 내가 블로그 <블록을> 좀 먹어야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뭐? <웃음> <아니야>. <웃음> 블럭을 좀 먹어야 겠어 좀을귀야블록좀 주겠어? 가는 길에 떨궈줄게 고마워 널 죽이고 원래 블록을못아 진짜 저 왜이래 내려와 왜고와블록이블록이 아. 블록이 부족해 엄마 아. 아니라고아블록이 부족하잖아 내려가야돼 아, 내가 아니 어 아. 아. 아. 아. 제발 저한 번만 나가볼게 얘들아 아, 아 제발 부탁할게 아아 아, 제발 아 제발 이러지마어 저리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한번 해보자는 건가? 아 내가 블록을 많이 캐서 가져갈게 얘들아 <웃음> 음. 왜? 시간이 끝났어 <웃음> <웃음> 3분만 철을 구해야 되는데 철검 있어? 없어 없어 어, 이거 이미 다 털렸지? 안 되겠다 그러면 은 철이라도 캐와야겠어 근데 방법이 없잖아 유리야 너도 빨리 해 지금이라도 캐야지 뭐 어떡해 쪼꼬맨도 없었어 얘네가 새키일 없었어 그게 맞긴 해 근데 혹시 나무 곡괭이 있어? 다 나무 곡괭이다 우리 5분만 더 추가할까? 그럴까? <웃음> 자 최소한 철검은 맞추자 나무래 나무를 좀해야될것같아 영현아 응? 그냥 우리 철검 없이 할수 있지 않을까? 나 철곡갱이는 있거든? 내가 이거 넣어줄게 블럭이랑 너가 후딱 쌓고 올라가버려 아빠 뒤에 다 모였어! 애들아! 내가 갈게! 가. 내가 갈게! 글로 갈게!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뒤로 내려가냐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 여벤아! 나 도와줘! 어디인데? 나나 지금 문쪽에 오면 보일거야! 도와줘! 아! 여기있네 여기! <웃음> 완전 갖혀버렸어 너! <웃음> 아아 오, 오케이 오 시간 끝났고요 으아 마지막 목숨 하시죠 죽으면 끝나는 걸로 해요 샌아 나흙한 세트 떨고 갔다 근데 코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내려와 이거는 탈출이 불가능한 거 같아 솔직히 아 초반에 알수 있었는데 블록이 없어가지고 오, 나가, 오, 나가, 오, 나가, 가올 나가, 오, 나가, 오, 나가, 오, 나가, 오, 나가가나나나 아, 일로 떨어져, 일로. 맞아들 만들어줘, 맞아들! 이쪽 이쪽 이쪽 2초? 바닥을... <웃음> 야, 고깰, 고깰, 고깰, 고깰, 고깰. 막아야 돼, 떨어뜨려야 돼. 나가서 떨어뜨려야 된다니까, 네가 가서. 가라고! <웃음> 가라고. 나도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려. 아! 떨어뜨려야 돼, 안그어져못 이겨. 아 나를 떨어뜨려, 어떡해. 내가 다군거 아니야. 볼게 그 없을 거 얘네. 내가 밖에서 돌로 막을게. 얘들아 <웃음> 미안해. 나 혼자 탈출했어. 야, 아, 나도 데리고 가. 아나 물에 떨어졌어. 탈출했는데. 물에 <웃음> <웃음> 떨어져서 탈출했어야 되는데. <웃음> 자 이렇게. 뭐 어거지로 탈출해보려고 했지만 엎지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괴물의 엄청난 방어력으로 <웃음> 실패하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괴물님들 고생님 고생님 오 <웃음> 약올라 야오르네요 어쨌든 자 이거 쌓아야 는거 보이시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실패했지만 재밌게 있던 고양이 고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괴물 경력 30년 뿅 안녕